여기 뭐, 조감도별로 쭉또 나와있죠. 뭐 사진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 노란 색깔이 다 84A입니다. 84A. 그이 단지에 있는 84는 여기 있는 b 타입변 하나 나와있어요. <웃음> 그제 이 구역은, 여기 각 단지별로 중앙광장이 있는 요 뷰가 조경이 가장 잘 나오는 구역입니다. 근데 84B타입 같은 경우에, 양면 창이 요렇게 나있는데, 요, 요쪽 조경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층이에요. 이 7층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층, 그 다음에 여기 5층, 요런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상가가 요렇게 2층으로 들어서고요. 상가 1층의 뒤쪽은 단지 내, 단지 내 지하 2층 주차장이겠죠. 지하. 그 다음 상가 2층 뒤쪽은 지하 1층 주차장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커뮤니티가 요렇게 들었습니다. 수영장이나 이런건 여기 커뮤니티 광장이 여기라서 여기 지하에 그런게 들었을 거고요. 각 단지별로 여기는 1단지의 커뮤니티 자리입니다. 단지별로 그게다들어서 있습니다. 3단지는 여기가 커뮤니티네요. 그죠? 이렇게 쭉다들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이구역을좀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게 다 거제 이구역이거든요요 지도가 요렇게 쭉 이게 다 거제 이구역에 임대단지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법원하고 검, 검찰청이에요 걸어서 도보로 출퇴근 5분 안에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차로 5분 안에 이렇게 시청, 경찰청, 뭐 각종 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노동청, 선거관리 뭐뭐 뭐 이런 데까지 싹다 이용이 가능한 관공서 주변 인근이 가장 대장 자리가 거제 이구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급 관공서가 있는 지역에 초역세권에 신축에 이런 단지는 조금 어찌 보면 좀 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아파트를 고르는 가장 큰 기준, 기준 중에 하나를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평지인가 뭐 아니면 뭐 고바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따지고요 뭐 이중에 벌써 뭐, 거제이 구역만큼 나중에 향후 신축이 될 아파트도 드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단지인지, 뭐, 브랜드인지, 이런 걸또 같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단일 단지가 뭐, 천 세대 미만인가 하고, 그럼 천 세대 이상인가 하고, 그거도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고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사람들은 좀 많이 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고르려고 하는데 단지는 뭐한 천몇백 세대가 돼요. 되는데 전 평형이 다 제곱 최고, 최고 큰게 고마워 34평이다. 그런 아파트는 사실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뭐 역세권이다 그러면 살기는 편한데 아파트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뭐 어떤 고급화된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이미 점수가 조금 빠집니다 그냥 84타입까지만 몽땅 있다 이런 데는 어느 단지를 고르던 기준이 먼저 첫째 한 천세대 이상 중에 좀 대충 고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평형 뭐 중소형 뭐 소형 이렇게 좀 골고루 섞여 있는 단지 그런 단지를 고르시는게 괜찮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 요 단지 안에서 살기 좋고 괜찮은 그런 아파트는 예를 들어 5구 타입에서 8사로 갈아타고 그 다음 8사에서 뭐 101이나 114나 이런 큰 타입으로 갈아타고 단지 안에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몽땅 다서는 내핑이 최고 크다 이러면 뭐 어디가서 뭐 요즘은 내가 어디에 사네 이거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 거든요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될수 있어요 뭐 저처럼 산 꼭대기에 그냥 어뭐 화신동령에 사네 <웃음> 그 정말 브랜드가 없잖아요 아이고 처음에는 진짜 무슨 이런 아파트 이름도 다 있노 이랬습니다 <웃음> 살아보니까 지금 그거보다더 좋은데 없는데 <웃음> 근데 그것처럼 그냥 뭐 그제 이 구역에 뭐 이름을 뭘로 지을지 모르지만 뭐 레미안이라고 치면 그제 이 구역 그제 레미안이 사네 이 느낌인가 하고 이름만 딱 들어도 아 거기는 어떤 어떤 평형이 있고 뭐뭐 뭐 어떤 정도의 레벨이고 이 짐작을 다 하거든요 근데 최고 큰게 그냥 마 34평이다 이러면 나는 너무 살기 편하고 괜찮아도 이미지에는 조금의 갭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가 사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84타입까지만 있는 아파트를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아파트가 84까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집을 고를 때 기본 베이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제이 구역은 현재 분양하는 세대가 이렇습니다 조합원은 1 4 8 0 한 세대에다가 플러스 뭐 보류지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 세대가 이게 4470이니까 조합은 숫자가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어지간 만큼만 하면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조합은 3분의 1 이하라는 건 일반 분양 세대가 3분의 2 정도기 때문에 웬만큼 일반 분양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비례율이 조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라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제 이 구역은 어 현재 관리처분은 어 이게 몇 프로로 나있냐면 106.1%로 관리처분이 나 있습니다. 아직은 비례율이 확정되어 있는 뭐 바뀌어져 있는 비례율이 확정돼 있는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 한채 가격은 106.1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맞고요 뭐 여기서 비례율이 뭐더 올라간다 어, 그래되면 나머지는 그냥 덤이구나 요정도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정도가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례율이 지금 온천 이구역 같은 경우는 120% 가 됐거든요 일반 분양을 어, 만원 빠지는 1500만원 수준에 하면서 어, 비례율이 이제 120%가 됐는데, 온천 이구역처럼, 어, 이렇게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그 중에 10%를 이제 계약금을 우리가 납부하잖아요. 일반 분양을 하고 나면. 그 10% 낼 때, 그때 바뀐 비례율 120%나 뭐, 뭐, 110% 확정됐다, 이러면 확정된 걸 다시 감안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새로 정산을 하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고요. 어, 그게 아니면, 지금 연지 이구역 같은 경우는 105%를 그대로 그냥 먼저 적용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연지도 원래 1250만원 기준에, 어, 일반 분양을 할때 비례율이 105%였기 때문에, 1400, 어, 뭐, 3만원이었던가? 1 4 0만원 넘게 일반 분양을 해서, 쭉쭈비까지한 세대도 안 남기고 완판이 다 됐잖아요. 그죠? 당연히 비례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갈 이런 비례율을 추가 분담금 낼때 계산 안 하고, 나중에, 어 우리 이 소비도 마지막 입주할 때 열쇠 받을 때는 돌려줘야 되고 어 마지막에 우리 잠금 치잖아요 입주할 때 그때 이렇게 어 청산하는 그런 재개발 지역들도 있고요 어또 그거 아닌 경우에는 어 그때도 계산을 다 하고 그냥 마지막에 조합을 해산과 청산을 할 때가 있어요 조합 청산 그 청산할 때 돌려주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 명륜동의 어느 단지는 벌써 뭐 아파트 입주, 입주를 한 지가 한 8, 9년 된 정도, 된 정도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합 청산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더러 뭐또 제대로 이렇게 공익을 위하지 않고 내또일신상의 어떤 이익만 도모하는 그런 그릇된 또뭐 조합 어떤 운영진들을 어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들은 남아있는 이런 조합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비례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산하기 전에 다 그냥 전부 다 소진하고 마지막에 쫄딱 다 빼먹고 그냥 딱 청산하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전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뭐 신문에도 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비례율이 올라간 데서 그게 다뭐 일반 분양 후에 추가 분담금 낼때다 계산해 갖고 삭제하고 나머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제 이 구역은 106.1%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안전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1타입 같은 경우에 매물 을 4건을 소개 드렸는데 요거는 다 합하면 236세대가, 336세대가 답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114타입은 136세대가 답니다. 어 중요한 건 이건 일반 분양이 한 세대도 없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러다 보니 어, 요거는 입주장이 다돼 갈수록 실제로 손바뀜이 실입주자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100일이나 114 타입은 내가 원하는 웬만큼 원하는 동호수에 뭐 100점 만점 중에 한 7, 80점 정도 된다. 그러면 가장 빨리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84 같은 경우는 84a 타입이 지금 요정도 되죠 84b 타입이 요정도 있는데 84b 타입은 55세대가 조합은 물량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일반 분양 물량이긴 합니다 그다음 84a 타입도 어, 제가 지금 숫자를 다못 외우겠는데 500몇 세대던가 그 정도 빼고 난게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분양이거든요 아이고, 파일 찾으라니까 기사나서 안 되겠습니다. <웃음> 제 나이 되면 숫자를 이제 다못 외웁니다. <웃음> 그다음에 이제 7호 타입은 어, 요거는 2단지에만 있습니다. 그죠? 바닥 1층 6개. 6개 라인이 있거든요. A, &A 라인, B 두 라인. 요 6개 호수만 일반 분양이고 나머지는 다 조합원입니다. 일단 2단지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59A 타입은 이 단지에 없고 전 단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조합은 물량이 161세대인가? 그 정도가 다예요. 59A 타입은.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단지별로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뷰가 어디가 제일 예쁘냐 하면, 여기 중앙광장 뷰가 굉장히 예쁘죠. 어, 그리고 이 단지는 아까 여기가 운동장역이기 때문에 전체 어느 자리에 들어오든 다 괜찮습니다. 다음 위단지 뭐 들어오고 싶어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이단지뿐만 아니고 요렇게 1단지 요 자체도 바로 요 오른쪽이 아까 홈프로스고 횡단보도 건너고 다시 요래 건너면 여기 장신초가 있거든요. 어, 요다 괜찮습니다. 동강거리가 좀 다른데보다는 여기 앞줄은 좀 멀리 이렇게 돼 있고요 분양가가 2단지하고 1단지 비교하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1단지가 조금 저렴합니다 똑같은 층을 놓고 비교를 하면 그런 정도고요 또그 다음에 1단지 뒤쪽 줄은 뭐또 들어서 숲이 가깝기 때문에 또 조용하기도 하고 또숲세권에 해당되는 그런 라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여기도 역시 이 중앙광장 뷰가 제일 예쁘겠죠 그렇게 있고요 하부부대시설 마찬가지로 요요 자리에 쭉다 있기 때문에 1단지 안에 걸린 하부부대시설을 다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지에요 어 3단지는 요 3단지 안에 걸린이 하부부대시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요 옆에 307동부터 310동 까지는 요 밑에 보다는 이렇게 커뮤니티가 들어오는 요 건물 한개층의 높이만큼 이제 단차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역시도 해맞이 역도 가깝고 어, 마산이 그러니까 동해선이 좀 활성화 되어서 어, 마산에 아빠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3단지가 사실은 제일 가깝습니다 그죠 여기 이 세계동은 또 일반 분양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가 동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역세권이죠. 동해선 쪽으로는 동해선에서는 한 코스만 타면 1호선 환승도 가능합니다. 전철 1호선 환승도 그리고 마산까지 출퇴근 뭐 2, 30분 안에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된다 하면 마산이 좋을까요 부산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의 거제이 구역이 가장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다 누리면서 사식동에 딱 붙어 있잖아요. 거제이 구역은 부산시 전역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가 상위 클라스로 굉장히 좀 좋은 선생님을 좀 붙여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사식동 쪽으로 오시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부 형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말로 뭐 팩트가 아니면 제가 전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아빠만 그냥 출퇴근 수단이 있다 하면 어 여기서 출퇴근하고 차안 가지고 편안하게 뭐 전철 타면서 그냥 책이라도 한권 읽으면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게어 이게 거제 이 구역에서 마산 출퇴근하는 거라서 어큰 도시와 그보다 좀 작은 도시가 연결됐을 때 교통이 편리해지면 손해를 보는 건 작은 도시예요 실제로 인구가 유출이 될 그게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연결됐다 해서 원래는 뭐더 좋아라 하시는데 그 혜택은 큰 도시 쪽이 저는 더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빨아 땡기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3단지도 굉장히 사실은 장점이 많은 그런 단지고요 우선은 피해를 한 2억 선에는 살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 아직 취득세가 1.1 짜리인데 프리미엄이 2억 천에 나와있는 어, 23층 고층 물건도 하나가 있습니다 초롱소장한테 나와있는 것도 그런 물건 되게 괜찮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음그 다음에 이제 요건 4단지예요 어, 4단지는 네개의 어, 동만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서 있죠. 여기 이 자리가 원래는 학교 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그. 학교를 원래는 이 거제 이 구역은 2007년도에 사업 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신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었고 장신초도 과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 이제 학교가 많이 생겼고 더구나 장신초를 보내려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드 고롱 하늘채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시아드 고롱 하늘채에서 장신초를 보내는 수요가 많거든요. 660세대 정도가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창신촌은 더 이상 이제 정축할 그 여지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용지를 체육시설 그 용지로 돼 있는 거를, 어, 용도만 학교 용지로 이제 이렇게 환원이 되면, 어, 일반 분양 후에 학교 유치를 지금 온천 이구역처럼 같이 할 그런 그거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이 구역 조합원들은 어, 화면 카이저가 제가 알기로 5,5,100세대 되는데 초등학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제 이 구역도 거제 이 구역 자체만 해도 거의 4,470세대에 요3단지 앞에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이 쌍용에서 대략 한 500세대 전후가 또 들어와요. 그렇게만 합해도 5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한번 각 세대의 입주민들이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일반 분양이 끝난 후에 어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취약아동 숫자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어 아마 교육부나 뭐 어, 행정기관에 어 이런 걸 건의를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단지는 하부 부대 시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각 단지끼리만 요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 걸린에는 어, 각종 이렇게 또 상가들이 들어가는 게 하부 걸린 자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건 각 어, 평형별 조감도인데요. 101A 타입은 4 b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1A와 B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제이 구역은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지혜롭게 설계를 했다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 단지에 어, 큰 평수만 들어가 있는 쪽에 어, 타워형에는 큰 타입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거 다 판상형으로 빼놨습니다 큰 평형을 어, 판상형 보다는 또 이렇게 큰 평형은 타워형의 선호도가 더 많거든요 84A 타입은 어, 솔직한 얘기로 젊은 부부들의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게 작은 방과 뭐 이렇게 안방에 굉장히 독립된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게 있고 요즘은 다 시스템 에어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84 타입은 타워형의 매니아층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100일 이상 방네개 있고 이런 데는 방 개수가 많잖아요, 그죠? 어, 이러다 보니 굳이 타워형을 가야지 하는 게좀더좀덜 해요. 84 타입보다는. 어 그러다 보니 요거는 판상형 선호도가 훨씬 높은데 다 A나 B를 다 거기에 판상형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요거는 B 타입이거든요. 구조 거 똑같죠. 뭐 실외기실 요 배치되는 요 정도가 약간 다른 정도입니다. 요 실외기실 요요 요 크기 정도가. 그리고 그제이 구역은 굉장히 장점이 이렇게두 어, 세대가 다 엘리베이터를 두 개를 다설수 있도록 이렇게또다 그게 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하나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뭐두 세대에 두개 라인에 엘리베이터 두개 이런 식으로 어, 그게 렇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101타입의또 좋은 점은 이게 보면 그실과요 주방에 요 이렇게 넓이가 시각적으로 들었으면 요게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없어 보이는 요런 집이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해요.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실이 훨씬 더 넓은 거거도요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좀 넓어 보입니다. 시선이 가리는 게 없고 터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조에 따라서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어, 가야롯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남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천이도. 제가 모델하우스 최근에 싹다 다녀왔거든요. 바야롯데 뭐, 남천이, 연지, 전포이 편한 다 갔다 왔는데, 어, 자칫 이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뭐, 방 벽이 여기까지 튀어나와가 있고, 이거 밀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주방이라든지, 어, 이, 이까지는 방이고, 아니면 작은 방이 이까지 있고, 거실에서 보면 이 벽이 보이고, 주방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라든지. 넓이는 재 보면 똑같은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집이 훨씬 좁아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제이가 구조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어, 그 다음 8 4 a 타입 8 4 a 타입은 가장 기본 이제 판상형 그런 구조로 되어 가있고요 어, 요것도 뭐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서 이렇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맛 바람치는 구조 고요 어, 요건 이제 8 4 b 타입 인데 요건 이렇게 양면 창이죠 b 타입은 양면 창인데요 창문 쪽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중앙광장 쪽입니다 중앙광장 그 꼭지점이 정남향이거든요. 그 해가, 오전에는 요쪽 해, 오후는 요쪽 해, 이래가. 사실은 종일 해가 들어서, 어, 뭐,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해가 많이 들어서, <웃음> 아 너무 밝아서 싫어요. 요런 분도 계십니다. 그 그거는 참, 커튼는 치가 가리면 되겠죠. 원하는 쪽을. 보통은 너무 밝아요는 내가 어둡게 할수 있잖아요. 그쵸? 보통은 밝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밝게 할수 없어요가 문제잖아요. 그쵸? 그 요거는 장점이. 여기 아까 안방이면 작은 방이 여기 있죠.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보세요. 거실하고 주방이 거의 각이 이렇게 다또 이렇게 넓게 터여있는 이런 부분들이 845 타입이 와 집이 넓어 보이네 이 느낌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선이 왜 주방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치 거실인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이건 7호 타입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8 4랑 똑같고요. 이 단지에만 있다 있습니다. 그죠? 그, 요, 지금 고층이 매물이 하나 또 있고, 어, 따박따박 몇 건의 매물은 있습니다. 근데 피는 뭐 2억 3천 선이고에, 어, 그렇게 물건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5구 타입도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8, 4, 7, 5, 5, 9, A 타입은 구조가 다 동일합니다. 어,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도 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욕실 두 개입니다. 이렇게. 욕조 있을 것다 있구요 있을 것다 있습니다 그오그타입도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는 매물을 소개 드렸는데요 이제 9월 22일날 어, 이렇게 2시에 백스코 제2전시장 1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임시총회를 하는데 어, 현재 매물을 보유하고 계신 소유자이신 사장님들은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백스코 다 아시죠? 요 자리에 있는데, 왜냐,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되는 그런 종회입니다. 어느 그 지역이든 리더를 제대로 뽑아야 그게 제대로 굴러가요. 뭐 대충 뽑아놔도 밑에서 일 잘하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리더가 제대로 알아야 일을 알아야 시킬 수 있어요. 집에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한번 써봐도 있잖아요. 살림을 하나도 할줄 모르는 완전 세대기가 그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하고 주부 구단인 사람이 가사 도우미를 시키는가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을 알고 시키는가 하고 모르고 시키는가 하고는 잘못하면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대충 알아서 누가 뽑아주겠지. 아니에요.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전체 재개발 그 지역들의 어떤 총회라든지 이런 거할때 그동안은 이렇게 OS 용원들을, 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냥 뭐, 제대로 이렇게 모르는 인지를 못한 그런 상태의 조합원들한테 무조건 찬성적으로 유리하게 가이드를 받아서 표를 받아가서 그 표를 합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갔던 그런 조합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으로 사실은 도정법 변경을 할때 그런 오해소 요원들의 어떤 폐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공사 선정할 때건품 제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도록 그 도정법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들로 막 법이 바뀌어져 있기도 해요. 근데 바뀌어져 있지만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래 있는 상황에 지금 거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 종회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모 분이 어 앞번 종회 때 그거를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오해서 요원을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딱 이렇게 총회에 결의한 것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OS한테 나갈 일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조합원한테 그 비용을 환원하게 하는 거를 이번 총회 때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의를 한것 때문에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그 전기총회 할때 어떤 이렇게 OS 요원을 안 쓰고 뭐 이렇게 비용을 환원하는 것은 정관 개정이 이번 총회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 총회 때 그걸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리더를 뽑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 권리는 이 국회의원 뽑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이야 내가 안 뽑으면 대한민국 국민 많으니까 누가 뽑아도 뽑겠죠 그쵸? 근데 이 거제이구역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다 1481표의 이 표를 굉장히 비중이 크고 중요합니다. 다른 안건 뭐 의결할 때는 안 나오시더라도, 뭐 그래도 뭐좀덜 합니다. 근데 리더를 뽑는 자리는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정말로 거제이고요. 현장에 있는 소장 입장인 초롱 소장 입장에서는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조합은 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굴러가고 잘 굴러가는 그런 조합이었으면 하거든요. 그걸 어떤 분이 되시든 오셔가지고 정견발표라든지 어떤 그 면면을 가지고 향후에 조합장이 되시려고 하는지를 조금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거든요. 관련된 서류는 다 이렇게 발송된 책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음, 그러니까 총에 9월 22일날 오후 2시, 백스코에 꼭 오시고 아니면 우편 도착이 21일 오후 6시까지 된 것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책자 뭐 받으신 분은 한번 챙겨서 서류 받으셔가지고 꼭 보내십시오. 보니까 뭐 조합장은 한 사람만 투표하지만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를 뽑기 때문에 한명 이상, 한명두명뭐 이렇게 다 동그라미 치가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다섯 명 정도를 이렇게 원하는 분을 뽑아갖고 보내야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몇면을다모르겠다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부동산을 매수하신 소양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해서 여쭤보시고 또 조합밴드 앞에 다 있으니까 자문을 구하시고 알아보시고 해갖고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팀을 뽑아야지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현금 청산, 어, 몇분 남아 계시고 한 분들은, 어, 우리가 6월 1일 날그 부결시키는 그 이후로 굉장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정말 단합된 힘만 딱 보여주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속된 말로 오사마리를 해야죠. <웃음> 힘을 같이 모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어, 초롱소장 정말 기원하고요. 어, 그제 이 구역은, 뭐, 부산 지역에, 뭐, 부동산 시장이 이런네저런네 해도 계속 피는 우상양 중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뭐, 괜찮은 물건들은 나오는 즉시로 바로바로 다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제 이 구역 궁금하신 분은, 어, 초롱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 전역에 뭐라 뭐라 해도 그제 이 구역만한 데도 없습니다. 조합은 분양가가 싸거든요. 피만 보지 마시고 분양가 합한 집한채 가격을 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른 지역 일반 분양한 그런 금액이랑 제가 어 비교해서도 얼마든지 브리핑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초롱부동산에 한번 오시든지 전화 한번 주십시오. 상담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괜히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나요? 어, 명절 인사라 생각하시고 <웃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초롱부동산 블로그를 어,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이런 정보를 앉아서 받아보십니다.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